이번 여부를 제정창역인 비화, 비화역입니다. 내리실 때차 안에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2열차의 종착역인니다개화개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때차 안에 두번 내린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메트로 보호선를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메스탑은 개화, 개화, The Last Station You may exit on the right. Please make sure you v 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for using the metro line.